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 아닌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말라가 대학교는 어떤 곳인지 또 말라가는 어떤 도시인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야 되는데 어떤 도시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스페인 말라가라는 곳은 알겠는데 교환학생으로 가면 좋을 곳, 좋은 곳인지 좀 고민이 된다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선 말라가 대학교에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말라가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 대학교 후배한 명이 지난 학기에 말라가 대학교에서 그학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말라가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라가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었고 또 말라가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케이팝을 좋아하는 케이컬처를 좋아하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스페인 친구들이 이곳 말라가 대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진로가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라가 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라가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가 대학교에 왜 와야 되냐? 왜 말라가에 와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달루시아 남부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거의 가장 추운 날에도 한국의 늦가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지인들은 패딩을 많이 입는데 저는 패딩 여기 와서 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패딩 입을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은교환학생오보은 근처 다른 도시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뭐 런던이나 파리나든지 다른 도시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말라가 날씨가 제 최고다. 유럽 중에서 말라가보다 날씨 좋은 곳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뭐비 오고 해 없고 구름 가득한 이런 곳에 있다가 해 짱짱한 말라가에 돌아오면 기분이 일단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사람의 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이곳 말라가에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이 뭐 교환학생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냐 큰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 다르더라고요 해변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날씨와 마찬가지로 해 짱짱하고 바다 있으니까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갔다 올때 바다 가서 해변 구경하고 해변에서 놀고 이런 생활이 교환 학생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 주는 것 같아요. 해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유럽 다른 나라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이 한국 입에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곳 말라가에서도 진짜 거의 하루에 고기 를 고기 반찬을 매일 먹을 정도로 정말 물릴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라든지 교통비가 다른 스페인 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값에 지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대도시여서 좀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월세와 이 정도의 물가면 은 정말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어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과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랑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가 대학교가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교 제외하고 한국 어 학과가 있는 유일한 스페인 대학교예요. 그래서 K-pop이나 K-컬처에 굉장히 관심 많은 친구들이 이곳 말라가 대학교에 많은데 이렇게 문화 교류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전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한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스페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라가 대학교로 와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여행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라가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많지 않은데 유럽인들이 휴양하러 오는 휴양지로 유명한 해안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유럽의 모, 모든 도시들, 항공편이 다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항으로 갈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말라가 자체가 스페인 남부지역, 안달루시아 지역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달루시아의 대표적인 지역, 뭐 세비아, 몬다, 그라나다, 코르도바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정말 당일치기로 세비아는 좀 길게 갔다야 되니까 제외하고 굉장히 다녀오기 편한, 용이한, 정말 좋은 위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가에 지내면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로 여행하기 굉장히 유용하다 편리하다 라는 것이 말라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에 와야하는 이유 5가지와 함께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그리고 말라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스페인 교환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댓글 누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한 명쯤은 보겠죠 한 명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들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 유용할 유익한 스페인 교환학생분들 스페인. 이제 다음번에도? 다음번에도?